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컴 HPC의 세부사항과 성능 그리고 서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컴모델에 대비해서 메모리, PCI Express, USB, RAN 같은 고속 인터페이스의 기본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화면과 같이 메모리는 최고 성능 등급 대비 5배 정도의 메모리 성능이 향상되었고 PCI Express는 Gen4와 Gen5 usb 4.0 마지막으로 기가빛 이더넷이 25기가 bps 까지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usb의 경우 3.1 기준 10기가 bp에서 3.2 20기가 bps 4.0에서 최대 40기가 bps 까지 지속 스펙이 향상되고 있으며 썬더볼트 3와 호환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변 기구의 호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usb 버전 향상에 따라서 최대 전력치가 향상되어 최대 20V 5A 즉 100W까지의 전원 호환성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C타입의 커넥터를 사용해야 하며 최대 전송 거리는 2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PCI-Express는 Gen3 8기가 속도로 2010년도 첫 발표가 되고 시장에서 가장 넓게 사용중입니다 17년도 Gen4 1 6기가가 발표된 이래 최근 젠4 디바이스가 스토리지 기반으로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 HPC는 젠4 속도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젠5까지 지원될 수 있는 스펙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PCI Express 속도는 x86 CPU의 제조업체인 인텔과 AMD에서 지속 발표 중이며 CPU에 따라서 스펙 확인이 필요합니다. 젠5의 속도는 젠4의 2배 속도 약 32기가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컴 HPC는 기존 컴 모듈과 비교하여 메모리와 고속 인터페이스가 향상되었으며 HPC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총 5가지 버전의 폼팩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CPU 및 고속 인터페이스 성능 향상으로 기존 컴 모듈로는 처리할 수 없거나 속도 제한을 받았던 다양한 적용 사례에 차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컴 모듈이 HPC로 변화하는 시장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방열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컵 모듈과 HPC는 기본적으로 히트싱크 솔루션이 필요하며 CPU의 TDP에 따라서 펜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HPC의 경우 펜 사용을 해야하며 자사에서 기본 제공하는 스탠다드 타입과 고객사에서 원하는 사용자 요구 커스터마이즈 타입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사의 기본 구조는 CPU와 주요 부품 직접 접촉을 시켜 반려를 단면적이 넓은 히트싱크로 전달하는 히트스프레더와 스프레더 위에 펜을 안착시켜 공기 흐름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타입은 요구사항에 맞는 높이와 펜을 선택하고 자사에서 개발하는 구조로 개발비를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사에서는 그림과 같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각각 기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PC 타입에 따라서 사이즈가 상이하나 서버는 160mm, 클라이언트는 120mm 기본 사이즈를 유지하여 호환성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반열을 위해서 방열판이 아닌 접촉부는 히트파이프를 채용하여 효율은 높이 되 사이즈와 높이를 많이 줄였습니다. 개발되는 고객사에서 맞는 스펙을 위해서 스터드나 체결 방식 및 스크류를 기본 방열 구조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평탄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테스트와 맞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의 스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OM5883은 타이거 레이크 제품으로 HPC와 컵모듈두 종류를 모두 양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품은 컵모듈 제품으로 HPC 직전 단계로 제품의 성능이 컵모듈 보다는 높고 HPC 보다는 낮은 중간 단계입니다 PCI-Express는 젠포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USB, 레 a 은 기존의 3.0과 기가빗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PCI 성능으로 기존 카피레이크 대비 높은 그래픽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HPC 클라이언트 제품인 SOM8550입니다. CPU는 엘더레이크를 채용하였고 4.8기가 클럭을 사용하는 DDR5 메모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PCI는 GEN5까지 지원하며 HPC에서 속도 향상을 표현한 모든 기능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클라이언트 C타입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충분한 PCI Express 레인 개수를 통해서 다양한 고속 인터페이스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영상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기존 대비 스펙 문제로 적용 못한 곳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상 처리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주요 업체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HPC 제품인 SOM8991입니다. D타입으로 개발이 되어 있으며 총 49개의 PCI-Express 레인이 사용이 가능하며 2 5기가랜 포트 4개까지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의 장점을 가진 제품으로 라우터나 컴퓨팅이 가능한 로컬 서버 기능으로 시장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품 자체가 온도 범위가 높아서 실외 환경을 포함한 아웃도어 온도 범위를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시장에 폭넓게 활용될 것입니다. 한국의 컴무들 시장 대부분의 업체가 자사 제품으로 양산 및 개발 중에 있으며 타사와 대비되는 모든 기술 지원을 본사 인력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일 주시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